오늘요 김치부친게 이렇게 김치갖고 김치부친게를좀할거예요 근데 거기다 감자를 갈아가지고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를 먼저 강판을 갈아볼게요 아 여기다요 딸기를 좀넣을거예요 딸기 넣으니까 맛있어요 이거 조그만 데다 갈거에요 조그만해서 미니 믹서기 갈아갖고 올게 딸기 갈았어요 밀가루하고 전분가루 반반 전분가루 청양고추 썰어놓은 거예요 계란 2개 참기름 좀 넣어주고 물은 이제 이거는 물 넣지 말고 우유로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이 김치 부침개는 이게 식용유 좀 충분히 부어줘야 돼 그래야지 가해가파삭파삭하니 맛있어 이 김치 부침개는 여기 가해가파삭파삭해갖고 맛있어 치즈를요 하나는요 치즈를 뿌려가지고 먹으려고 이게, 이게 김치전 음, 피자예요 <웃음> 그걸 다 넣어? 음. 나 이거 좋아해 쭉쭉 늘어나는 게 너무 좋아 공기통을 열어줘야 돼자 이거요 피자요 피자랑 있다 이거 치즈 나 이렇게 먹는 게 좋아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치즈를 쫙 먹겠습니다 와 아실와 이렇게 이제 아니야 이렇게 드시면 돼요 맛있어요 안 짜고 안 짜고 맛이 이렇게 좀, 어, 좀 삼삼하면서 담백하니 맛있네요 그 딸기가 들어가서 그런가 김치 부침개를 이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